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시쪽을 보이시죠? 불가리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세레펜티 투보가스 워치이고요 현재 불가리 홈페이지도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매장가는 1420만원이고요 홈페이지 링크도 아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그리고 세줄두줄도있고요 그러면 뱀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이 35mm이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커진 상태로 되어있고요 이쪽 크라운을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이 시계는 하보신컷에 핑크, 루벨라이트다 세팅된 이렇게 크라운이 있고요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배터리로 가는 코치 시계고요. 그리고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2시 쪽에 이렇게 보시면 불가리 마커가 있고요. 기요새 문자판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로은 숫자판이고요. 12시와 6시 만 이렇게 되어 있고 초침은 없는 형태입니다. 아주 예쁘죠. 이렇게. 한번 살짝 빼보겠습니다. 그리고 돌려서 손목에 차는 제품이고요. 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과도하게 늘리면 고정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이 시계는 팔찌라고 보면 되겠죠. 시계 겸 팔찌지만 팔찌 형식의 아주 예쁜 뱀 모양의 시계입니다. 이와 같이 되어있는 아주 예쁜 돌다리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.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